좋아요 아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울미남 청풍소장입니다 심한 고구려와 수면보호흡증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양압기도 써보고 수술도 하고 각종 보조기구들 쓰는데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<목소리> 고구리가 발생하고 모흡이 발생하는지 그종 <목소리> 원인을 모르고 무턱대고 치료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에 <목소리> 맞는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자기에 맞는 해결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수면 건강 연구소에서는 자기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. 지금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. 아래 클릭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